안녕하세요 만들어봐요 예요 오늘은 표창을 접어 보겠습니다 이 표창을 접을 때에는 색종이 두 장이 필요합니다 색깔이 다른 두 가지 색종이로 접으면 더 멋진 표창을 만들 수 있어요 두 개의 색종이를 접어 봅시다 우선 색종이 하나를 반을 접어 주세요 접은 걸펴서 가운데 선에 맞게 각각 양쪽을 다시 한번 접어주세요. 양쪽을 접은 색종이를 접어놔주세요. 그리고 파란색 색종이도 같은 방법으로 접어줍니다 가운데 반을 접어준 다음에 펼쳐서 가운데 선을 중심으로 반을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은 책종이가 완성이 되었으면, 이제 각각 양쪽 끝을 접어줄 거예요. 근데 이때 양쪽 끝을 접을 때 각각 방향이 틀리게 됩니다. 이렇게 놓고, 파란색이 여기 벌어진 부분에서 위쪽으로 올려주면, 빨간색 부분은 벌어진 부분에서 파란색 부분이 밑에서 위로 올려졌으면 빨간색은 위에서 아래로 접어줘요 그리고 반대쪽도 다시 반대로 접어줘요 여기가 이렇게 되었으면은 여기는 반대쪽은 위에서 아래로. 빨간색은 이렇게 반대 방향 밑에서 위로 각각 접어줍니다. 이렇게 펼쳤을 때이 선이, 접은 선이 나란한 방향이 되면 돼요. 또 나란한 방향이. 이런 모양이 나왔죠. 여기에서 이걸 다시 한번 접어주는데 여기 선에 맞춰서 접어주고 뒤집어서 여기 선에 맞춰서 접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날개가 생겼죠. 빨간색도 같은 방법으로 선에, 중심선에 맞춰서 접어주고 뒤집어서 중심선에 맞춰서 접어줍니다 이런 모양의 표창 말이 만들어집니다 요거를 연결을 할때 이렇게 방향이 틀리게 요 부분 요 부분 이렇게 놔줍니다 방향이 틀리게 이렇게 뒤집어서 받은 게더 편하겠네요 이렇게 뒤집어 줍니다 이 모양에서 이 날개를 올려줘요 이 상태에서 이 날개를 이 파란색 날개를 접어서 이 끝을 빨간색 날에 넣어줘 파란색 반대편 파란색 날도 접어서 빨간색 안에 넣어줘 그러면은 반쪽이 완성이 됐죠 이거는 우선 맞출때 나중에 접으면서 맞춰도 돼요 자, 이렇게 맞춰줬죠 그 다음에 뒤집어서 빨간색 날개도 같은 방법으로 접어서 파란색 이 안에 집어 넣어주세요. 반대편도 접어서 파란색 이 사이 틈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모양을 잡아주세요. 꾹꾹 눌러주면 은 표창이 완성되었습니다. 여기 접는 부분이 종이가 두꺼워서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모양은 끝에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잡아주면 되니까 너무 신경쓰지 말고 만들어 보세요. 번개포창을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개 모양이 포인트가 되는 번개포창을 접기 위해서는 양면 색종이 두 장이 필요합니다 양면 색종이 두 장을 준비해 주세요 자, 준비했으면 색종이 한 장을 반을 접어 주세요 한 면을 넣고 위에 고대로 올려주면은 색깔 두 개가 동시에 나오게 되죠. 다른 한쪽도 반을 접은 다음에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요. 또 반을 접어주세요. 위에 접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아래면은 이거랑 반대되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었으면은 요거는. 이거랑 반대 대기. 대칭이 되기. 여기는게 아니고 이 선대로 뒤집어서 다시 접어주세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 선에 맞게 접어줬다가 펼혀서 뒤집어서 접어주세요. 모양이 반대로 나와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파란색 부분을 펼쳐서 여기 선에 맞게 이 선을 접어서 올려주세요. 이 모양이 되게, 끝이 이 모양이 되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펼쳐서 마찬가지로 펼쳐서 이 선에 맞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날개를 접어서 사이에 넣어주고 그리고 접어서 사이에 날개를 넣어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뒤집어서 그래서 사이에 날개를 넣어주고. 접어서 사이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색깔 포인트가 되게 번개 표창이 완성이 되죠. 예쁜 색깔로 그리고 같은 색깔로 해서 해도 멋져요. 이렇게 멋진 색종이 표창을 한번 접어보세요. 날이6 개나 되는 멋진 별 모양의 표창을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을 접기 위해서는 색종이 색깔을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넣기 위해서 두 가지 종류의 색종이를 준비했는데. 이 색종이는 이렇게 커다란 색종이가 아니고 이거를 4등분한 색종이에요 이걸로 사용하면 은 표창이 어마어마하게 커져가지고 잘라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 색종이 표창을 접기 위해서 여섯 장 모두 같은 방법으로 접어 주는데 이거 작은 거는 우리 친구들이 보기가 힘들까봐 큰 걸로 우선 한번 보여 줄게요 친구들은 요 작은 걸로 접어 주시면 됩니다 백 색종이를 뒤집어서 대각선으로 접어주세요 대각선으로 접어주고 펼쳐서 가운데 선에 맞게 접어서 아이스크림 접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접어주면 펼쳐서 여기 요 삼각형 여기 끝에 요 지점과 요끝에 부분이 만나게 이렇게 접어 줄 건데 여기서 이렇게 끝까지 접는 게 아니고 그래서 쭉쭉쭉 쭉 눌러 주다가 여기 요기 선 여기 선이랑 만나는 요 부분까지만 접어 주세요. 중간까지만 접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부분도 마찬가지로 또 여기 만나는 점하고 접어주는데 어디까지? 여기 내려오는 선 여기까지 이렇게 됐죠? 이런 모양이 되죠? 그리고 다시 아이스크림 접기를 해준 다음에 이 밑에 부분 삼각형 부분을 접어서 올려주세요 그래서 이 가운데 점을 중심으로 이거를 접어 주는데 접어 주는데 어디까지? 여기 우리 아까 여기 접은 여기 선 표시한 덕 여기랑 만나는 데까지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펼치고 반대 부분도 이 가운데에. 여기는 이미 이렇게 선이 접혀져 있었기에 이렇게 하면은 그대로 만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펼쳐서 여기 부분 이렇게 해서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을 접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부분을 제껴주세요. 이 여기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죠. 다음에 여기를 더. 이런 모양이 되게 이 여섯 장을 다 접어주면 돼요. 작은 걸로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이거를 집어서 대각선으로 접은 다음에. 펼치고 대각선 접은 거에 맞춰서 아이스크림 접기를 해줍니다. 펼쳐서 여기. 끝까지만 펴주시고, 펴주세요. 여기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까지만 펼쳐서, 다시, 스크린도 위에서 아래에 올려주고, 다음 대로 접어주는데, 이 선하고 만날 때까지 이쪽 부분도 가운데 펼쳐서 을다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장을 다 접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연결을 해주는데, 각짝 틀린 종이를, 색깔을 하나씩 하나씩 접고, 들고서, 자, 핑크색을, 나를 이렇게 펼치고, 들어서, 파란색 나를 넣어줬어요. 그다음 내려서, 이 부분을 접어서, 그 다음에 핑크색 다음에 파란색. 펼쳐서 사이에 넣고, 접어서 사이에 쏙. 그 다음에 덮어주고. 핑크색. 다음에 파란색. 자 이제 한 장이 남았죠. 마찬가지로 쳐서. 이 부분은 접어 올려준 다음에 이 사이에 그냥 이렇게 쏙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6개의 날이 달린 초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색종이 말고좀더 두꺼운 종이로 접으면 이렇게 멋지게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표창을 접기 위해서는 색종이 8장이 필요해요. 빨간색과 저는 초록색을 준비했는데, 이거는 색종이 한 장을 4등분한 종이에요. 이거 빨간색 4장, 초록색 4장. 접는 방법은 같답니다. 우선 접어볼게요. 빨간색, 뒤집어서, 반 접어주세요. 펼쳐서 다시 반 접어주세요 펼쳐서 여기 중심점에 모이게 방석 접기를 해주세요 삼각형 모양이 나오게 뒤집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이 중심선에 맞게 걸려서 중심선에 맞게 접어주세요. 펼치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중심선에 맞게 접어주세요 펼쳐서 모아주세요 모아서 여기 끝부분을 잡고 반 접어주세요 요런 모양이 나와요 초록색으로 똑같이 접어 볼게요 반 접고 펼쳐서 반대로 반 접고 펼쳐서 4면을 같은 방법으로 접어 주세요 이거를 뒤집어서 삼각형 모양으로 뒤집어서 이렇게 모양, 되죠 여기에서 중심선에 맞게 두고 올려주고 펼쳐서 밑판 대면도 삼각형을 반 접어주세요. 이런 모양이 되게 다시 한번 반 접고 접어서 반 접고 접어서 방석 접기. 접어서 중심선에 맞게 접어 올려주고 펼치고 중심선에 맞게 접어서 올리고 펼쳐서 잡아주고 반대편을 자, 이렇게 빨간색 4장, 초록색 4장을 접어줬죠. 우리는 둘 중에 한 색깔을 골라서 자, 이렇게 접고서 반대편을 펼치고 삼각형한 장을 펼쳐서 접고 요 남은 부분을 사이에 넣어주세요. 다시 문을 잡고, 열어서, 긴장을 펼치고, 다시 접고, 나머지를 사이에 넣어주세요. 잡고, 펼치고, 접어서 넣어주세요. 접고, 펼치고, 접고, 넣어주세요. 완성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빨간색과 초록색을 합쳐 줄 건데, 빨간색을 들었으면은 초록색 여기 사이 부분, 여기 사이 부분에 이 초록색 이 부분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집어서 이 나온 부분을 접어서 이 사이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초록색 했으면 빨간색, 초록색 여기 부분에 여기 부분에 빨간색 이 부분을 넣어주고 뒤집어서. 이 부분을 이 사이에 접어 넣어주세요. 다음에는 초록색을 사이에 넣고 뒤집어서 접어서 사이에 넣어주세요. 이제 빨간색 차례죠? 사이에 넣고 뒤집어서 초록색을 접어서 사이에 다시 넣어주세요 이제 초록색 이 부분을 넣고 뒤집어서 접어넣고 이제 빨간색 넣고 넣어진 거는 요렇게 지금 이제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자, 이런 모양이 됐나요? 이제 여기에서 초록색 부분은 아까 넣어줘서 이렇게 붙어 있고 빨간색 부분은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이제 빨간색 벌어진 거를 이렇게 맞춰서 안으로 접어주세요. 다시 그 옆에 빨간색을 접어, 다시 그 옆에 빨간색을 접어주세요. 다시 그 안에 빨간색을, 아, 그 옆에 빨간색을 접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남은 부분을 이 사이에 넣어주세요. 이런 모양이 됐죠. 사각형 모양. 그다음에 뒤집어서 똑같이 또 빨간색 접고 접고 접고 접고 나무리는 그 사이에 넣어주기. 마무리 해주면 되죠. 루는 닌자 표창이 완성되었어요.